반달 가면의 주인공, 강혁입니다. 나... 나반작가 행사들은 휴가를 받아 스키장으로 갔고, 윤박사님. 그곳에서 윤박사를 만난 강혁 행사. 윤박사는 신식 컴퓨터 칩을 개발한 인물이었죠. 스키장에 갑자기 악당들이 나타납니다. 에이. 윤박사의 딸 미라가 납치되고 맙니다. 딸 납치됐어. 미라야. 참으십시오, 박사님. 깊고 제소로 찾아드리겠습니다. 실수. 여보세요? 윤박사 당신의 딸 미라는 잘 보호하고 있어이다 엑스는 윤박사의 컴퓨터칩 설계도를 당신이 요구하자 하고자 하고자 하고자 하고자 하고자 하고자 하고자 하고자 하는자 하고자 하고자 하고자 하고자 하고자 하고자 하고자 하고자 하고자 하고자 하고자 하고자 하고자 하고자 하고자 하고자 하고자 자하자 하고자 하고 <웃음> 한편 어느 강도들이 금호방을 타는데, <웃음> <웃음> 아이봐 좋아할 때가 아니야. 빨리 이 자리를 피해야 돼. <웃음> <웃음> 드디어 등장하는 반달감이야. 저게 뭐지? 아니,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오오를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오 어, 어, 어, 어? 아니 오오아오오오아오오아 장날 가면이 사라지자 강역 형사가 뒤늦게 나타났다. 이놈들 너희는 완전히 포 벌였다. 일란또 늦었네. 지금 어린 꼬마의 목숨이 왔다 갔다하는. 강역 형사는 나반장에게 호명. 얼마 안 가? 나반장의 딸이 위험에 처하는데. 아, 전민인데? 사람이 잘못 봤어요. 너 빼지 말라고? 우리가 어때서 그래? 우리 고모한테 함부로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목소리> 에이, 뭐? <목소리> 내가 지금 괜찮은데? 아, 난한번 걸렸어. 어, 왜, 그래서? 어서 피해. 20년에 방인지도 몰라. 저, 저 이름아. 저... 이가라번엔 이런 악당들이 나타나는데. 이들 도윤박사의칩 설계도를 노리고 있군요 윤박사의 집으로 침치하 치포, 치포, 치포, 치포, 치포, 치포, 자반장은 반달 가면을 공격합니다. 그씨가 X로부터 전화가 걸려오고 설계도를 가지고 혼자 나오라고 협박합니다. 뒤늦게 화장실에서 나오던 강약 형사는 윤박사의 통화를 어떻게 되었고 몰래 미행합니다. <놀들을> 한꺼번에 수 잘하셨소, 윤박사. 미라. 그 설계들을 건네주시지. 어, 여기 있어. 하지만 악당들의 음모였고 미라야. 지켜보던 관나가문이 품정합니다. 이야야, 쓰레, 한 쓰레. 어린 나이를 믿기로 국가의 비밀을 훔치려 하더니. 어허허더 늦게 나타나는 강약감사 김 박사는 제트의 총에 다리를 맞아버렸다 설계도 가방은 어이없게도 현장에 있던 또 다른 악당들 손에 들어갑니다. 안 돼요, 위험해요. 내 설계도 가방. 아. 나 반장이 왔다. 나 반장이 도착하자 반달 가면은 사라졌다. 제터와 아가리도 놓치 고맙다. 사건 현장에는 항상 반달 부메랑이 남겨져 있었는데. 사라지는 그 신비의 사내가 과연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 그런데 그걸 왜 나한테 묻고 있는 거지? 그 사건의 현장에 강혁 씨는 꼭 늦게 나타났어요. 백스는 반달 가면의 정체를 알고 있는 것 같군요. 그러고도 나야 <웃음> 제놈이 드디어 내 앞에 나타났구나. 반달 가면, 제 남은 두 사람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구나. 전설의 용사는 이 지구상에, 스한 사람만이 존재하는 법. 스승의 명령으로 과거의 반달가면가스는 최후의 대결을 펼칩니다. 전설의 용사 반달가면은 바로 내 차지야. <웃음> 이때 패배한 엑스는 얼굴에 화상을 입고 가면을 쓰게 된 것이죠. 한편 방역형사는 컴퓨터칩 설계도를 찾기 위해 악당들을 쫓고 있었습니다. 여그 위치는 서쪽 방파제다 놈들을 발견했다. 다음에 봅시다. 모두들 꼼짝 마라! 응? 똥처럼 저 색색이 같은 차는 어떻게 쫓아가는 끝난다. 이번에도 반다 가면이 나타나 도와줍니다. 뭐야? 네놈도 이권청 앞엔 별수 없을걸? 어서 이놈을 얻어버리지 경찰이 오기 전에 현장에서 사라진 반달 가면은 다른 범죄를 소통하러 가고 학생의 아, 들이 윤박사를 그래, 납치해 그래, 갑니다. 그래, 이러고도 반달 가면 이란 놈이 안 나타날 리가 없겠지? 반달 가녀를 노리고 있던 아가리가 나타나고 아가리가 불리해지자 제트는 동박사를 인질로 잡습니다. 포기하지 마시오 반발 가면 내 생각을 하지 말고 어서 오시오. <웃음> 반달 가면 언은 엑스 응? 그렇다. 10년 전에 너에게 저참한 패배를 당했던 바로 엑스다. <웃음> 해리, 치사! 저기다! 어, 그, 어, 어, 어,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전 괜찮습니다. 해리, 어. 나는 저쪽을 맡으니안달아면 부탁해. 응? 강력형타는백서와우 채트는 <목소리> 윤박사를 <목소리> 죽이려고 하는데 자네도 이젠 필없게 됐어 <웃음> 아니, 일 형사를 구하는 한달간 환장의 소리를 들은 엑스는 건물 안으로 도망치는데 엑스는 장현사를 뜨거운 물에 밀어버리려고 하죠. 그러나 반달 가면에 의해 역으로 빠져버립니다. 나반장의 목소리가 들리자 반달 가면은 다시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반장의 딸인 나이가 등장하는데 이상하게도 얼굴에 상처가 나 있습니다. 반달 가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엑스는 살아있었는데 흑제비 일단과수상한 거래를 하는 장영사 흑제비는 장영사의 정체를 알고 있었고 이름은 장동일, 직업은 형사 그때 장영사 를돕기 위해 나타난 반달 가변 흑 재비 는의 물의 가방 을들고 보조 합니다. 더 이상 당신의 도움은 필요 없어 이 신세는 꼭 가포해 말겠어 한편 도박사의 아들 철리는 전투 오토바이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친누나인 고용사에게 오토바이를 건네주죠 흑재비는 가방을 누군가에게 넘기는데 그는 엑스였죠 가방 안에는 국가의 기밀이 담긴 c d 가 있었습니다 나이의 목표는 반달 가면을 쫓치하는 것이지. 우선 그 형사 녀석을 빨리 잡아오도록 해라. 나반장의 동생 나이는 반달 가면과 아니가. 아는 사이인 것 같군요. 반달 가면은 기밀 가방을 훔쳐간 범인은 X라는 X이며 그 장영사가 누명을 쓰고 그렇소.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강혁과 나반장은 장영사를 체포하려는데 아빠 바냐님. 그걸 해 장영사. 장영사는 도주하고 그 사이 흑제비 일당이 나타나 장영사의 딸을 납치합니다. 무언가를 지켜보는 좀 도둑들. 이들은 전투 오토바이를 훔칠 계획이군요. 그날 밤좀 도둑들이 고박사의 집으로 잠입했지만 고박사와 철이에게 들키고 맙니다. <웃음> 엑스는 비밀 시디가 가짜인 것을 알고 대노했고 장영사는 딸을 구하기 위해 엑스의 기지에 나타납니다 안달가면 또복기위해 나타나죠 당신과 나를 유인하기 위해서 선언을 납치했어요. 다시 만난 엑스와 판달감면 다른반달 가면이 있었는데 고형사도 현장에 나타나고 나반장가 강역도 나타납니다 너의 성면은 바로 나다. 건망진 소리를 잘 듣지 끓 장영사에 따른 무사히 구출됩니다. 나야, <목소리> 나은 후퇴합니다. 한편 우주과학센터에 외계인이 나타나는데 신형 우주에너지 테라늄을 훔쳐갑니다. 부박사는 외계인의 존재를 강약 형사에게 제보했고 강씨 어서 가요. 반달 가면은 테라늄을 찾기 위해 나타납니다. 생각들은 지구의 생물체가 아니구나. 랄루야. 스승님의 말씀대로. 한달 가면은 외계인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군요. 지은 반달가면은 페라님을 되찾습니다. 장현사는 도망간 엑스를 잡으려 하는데 응? 그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저놈을 잡아라. 고영사와 강혁도 나타나고. 강혁 과 고영사가 엑스에게 죽기 직전. 장영사가 도와주려다가 엑스의 총에 맞아 죽고 말자. 어, 장영사님. 에이, 에이, 리아 <웃음> 수가? 노한반날가면은엑를 찾아갑니다. <웃음> <웃음> 엑스 는 갑자기 반달 가 면과 잡곡 을 시도 합니다. 는 폭발과 함께 사라지죠. 나반장과 고박사는 테라룸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있었는데 그때 또 다른 외계인이 테라룸을 훔치기 위해 나타나죠. 차리를 구하는 한달 가미 오토바이의 위력에 외계에 있는 도망치고 아쉬울 것을 예고하고 후퇴하죠. 어? 누나, 정말 멋있어요. 최고예요. 테라클 행성에 외계인들이 등장합니다. 지구에선 강역과 일행들이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낚시를 하던 나반장은 대여를 잡았다고 하는데 대여가 아닌 상자를 건졌고 안에는 금괴가 들어있었죠. 그때 금괴를 노리던 악당들이 나타나고 방역은 사라진 나이를 찾기 시작하고 그곳엔 아세라 공주를 쫓던 헤라클 외계인들도 있었습니다. 우연히 나이를 발견하는 아세라 공주 이상하게도 둘은 흡사하게 닮아있었죠. 정신차리는 나이 나이가 죽자 분노하는 강혁 강약. 강혁의 정체는 진짜 반달 가면이군요. 아세라 공주의 도움으로 외계인들을 쫓아내고 마세라 공주는 죽은 나이를 살리기 위해 빙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구에 온 이유를 말해주는데 아바돈 마왕을 무지를 용사를 찾기 위해서라는군요. 얼마안가아사라 공주를 잡기 위해 괴물 카이저가 나타납니다. 음? 아, 어, 씨, 업그레이드한 오토바이의 위력으로 카이저를 쫓아내고 여기에 온 이유가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충격을 받아서 그런 모양입니다. 너무 놀라서 그만. <웃음> 정체를 숨긴 아세라 공주는 강역과 악당들을 진압하려 합니다. <웃음> 바로 차고시군요.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무사시 인사드립니다. 가그 시각, 나반장과 고영사도 현장으로 출동하지만 외계인들의 공격을 받게 되죠. 시간이 촉박했던 강역도 반달 가면으로 변신하고, 그리고 아세라 반달 가면과 합체합니다. 세계적인 능력으로 악당들을 소통한 뒤 곧바로 나반장과 고용사를 구하러 갑니다. 나반장님 어서 피하시오. 분노한 아바돈 대왕은 직접 출전하려 합니다. 도대체 어떤 녀석이냐. 보이지 건방진 지구이라고 피하 모습을 본 아바돈 마왕은 우주정복을 위해 반달 가면의 힘을 탐냅니다 철이가 아바돈 마왕에게 인질로 잡히고 반달 가면의 검에 카이저가 죽자 분노한 아바돈은 철이를 죽이려 합니다. 아바 돈이 죽 으면서 반달 가 면은, 지 구를 구하 게되 죠.